헤어 산 모으 이거 뭐야？사람 되는 거야？이거？헤어 닮았이어 때부터... 당기 는거안니요하 아라이제 위치 애매한데? 아 아까워라 다이 안하실? 저때리시 많이 아플텐데 많이 아플텐데 이거? 니달리 그래? 뛰어온 와, 뭐야, 이거, 시발, 왜 사리비야, 이 사람. 뭐야, 이거, 데미지 왜 이래?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차안 맞았는데, 왜 죽어? 이게. 아, 보스. 아아 아, 진짜 정글차이 개미쳤다 와 이제 입 막을 때까습니다 아군이 다녔습니다. 그냥 바텀에서 한탄하고 안 되면 싸우는 치자. 답이 없다. 이거 게임 아니, 정말 그개 느낌 없어. 씨. 아, 나 미쳤어. 이거 포기. 아, 진짜, 씨. 야, 멤버 똑같은데, 좋죠? 저쪽? 저쪽 멤버 똑같은데? 전판이랑? 멤버 그냥 똑같아. 그냥 딱 다섯 명에서 똑같이 만났어요. 떨어지네지네도로패네도로지패 도로지네? 도로지네? 도로지네? 지네지 라인 다탔 뼈방패 타이밍 탑 2대1주 뼈방패 타이밍에 점프 그 한판 졌으면 한판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 케인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이제 좀 졸려라는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 뼈방패 내가 한번 당해보니까 뭐 같더라고 뼈방, 뼈방패로 클레드 대 케인하면 아 뭐야 케인님 <웃음> 클레드 케인이래 그 뼈망패로 들고 클레드 랭가하면은 뼈망패든 쪽이 무조건 이겨 그냥 그냥 무조건 이겨요 뻗었다 와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개반치반칙쟁이아안 맞았으면 살았다 이거 갈라인 터뜨려 주시라 진짜 갈라인 터뜨려 주라 진짜 아니 근데 이사람 에코 네이스 빛골서치. 레드 차이. 레드 랭가 상성은 클레드가 살짝 유리한데, 랭가도 스폰 여하에 따라서 비빌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뼈방패 들고 쪽이 이겨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냥. 좋았네? 뼈방패 타이밍. 왔어 이씨 아 진짜 적당히 좀 이마 아 진짜 야 이대로 하지 말고 이대로 떠 그만 와 바텀 박살났잖아 왜 안오는.. 왜왜 탑만 오는거야 약간 탑 소문난 맛집 바텀은 더 소문난 맛집 아 사이드 못가는데 이러면 이렐리아랑 나랑 둘다 바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야 미드전글 1회차씩 나는데 이 사람들 밥분한 번도 안 왔으면서 둘다. 어, 나 <목소리> <야, 문 안 목소리> <목소리> 님이네야 오바지. 빨리 여기 뚫고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챌린저들끼리 게임해야지. 목자라서 가보자. 한 대만 더 맞아주라 아우 버그 버그 망겜 텔 타면 바로 스킬 썼을 때 뒤로 빠지거든 근데 오히려 오히려 회이크됐다 여기에 이제 헤르메스 신 가면은 되죠 난입 들고 와야돼 큐벤님 그거 들면 안돼요 아니면 만화수정 시작을 해야되던가 3레차 아우 핑어떻개 오바 6렙 타이밍에 한번 죽입시다 티아나 동선 보이면 그때 들어가서 죽이자 죽으면 아무것도 안돼요 진짜 지금에 티아나 탑동선인데 이득봤다게이드 보여주나? 나이스 요즘 미니언 버리고 더티하면 오히려 더티가 손해더라고그 효율이 안 나와 더티하네 아 이거 플래시 다음 턴에 써야 되는 건데 아 진짜 더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게임 쉽게 이기는데 얘들아 근데 속도감 있게 좀 굴려보자 친구들아 우리 너무 느려 이는 속도가. 와. 루시안이 우지나 그런 사람인 거 같은데? 뭐냐 이거? 루시안 센스 봤냐 방금? 루시안 궁 센스 봤어요? 이 사람 개인화면 찍을까 우리? 우린 마이 롤루다 주문 장례 들고 왔거든요 지금 라이즈 오호 그렇게 이렇게 와우 잘 피했다 와 그냥 다이브 막 들어오는데 아까 큐를 맞췄어야 되는데 못 맞춰가지고 아 그만 수만 때려요 이마 잡이좀 잡이좀 진짜 아 처형이야 겁나 빡친다 진짜 헤르메스 신발 가서 뭐 어떻게든 각 한번 잡아보자 또 여기야? 어 여기서 내가 저 라이저를 잡으면 돼 라이저를 잡으면 이기는데 잡을 수가 없네요 템이 넘사벽인데? 너 그래 먹어라 아 하는 짓 봐. 진짜 그불부터 또 오네 빨리 먹어 뭐해 왜써 이거를 아니 야 힘들어 와. 어. 야이칼렉 노공이야 아니 마이 씨발 년 진짜 돈 얼마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와 나 어떡하라고 아니 린돌라 살려주셈 진짜 왜 하는거야 이거 아 파인드 팀 아, 인식이면 잉, 잉, 잉, 잉, 잉, 잉, 잉, 잉, 모데카이저 그냥 이겼지. 랩 집었지. 한대더 쳤으면 킬 가기긴 한데. 그냥 미쳤다. 어? 그렉각 좋은데 방금? 좀 좋았는데? 피할 수가 없었는데 와우 어디 가요? 금방 가요 5대형 그라인 평생 안풀려 걱정마 기대해도 좋아 진짜 기대해도 좋아 와우! 고빙 좋았다 이걸 한다고? 야왜왜왜왜왜뭔 일이야 오바야 니들 킬 그렇게 먹고 이걸 갈라고 한다고? 이걸 갈라고 한다고? 나 죽으면 게임 지겠는데, 진짜? 죽으면 안 돼서? 약간 턴키한 느낌? 안 돼. 아니라고 해줘 돼. 나이스. 위치. 왜 되는거 안할라 그래 돌리지 마세요 다이아 마스터 형님들 지금 돌리면 그냥 진짜 게임 터져요 말라인 챌린저나 그만 상위유저 만나면 본네 백지방판 깔끔하게 또 이렇게 이겨줍니다. 백지방판. 와, 이걸 시네 와, 와, 어떻게 야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게? 아. 다